사무원대 수사행에 대해서 정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. 사무원대... 공모펀드 시장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거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은 많이 나오는데